국내 최초 선내기 보터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보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많은 비용들이 들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배워서 자가 수리를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약간의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를 만들어 봅니다. 현재 보는 것이 AD41계열 200마력의 인터쿨러죠. 지금 인터쿨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척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인터쿨러는 청소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자 인터쿨러를 지금 분해를 했는 상태고요 인터쿨러 내부를 한번 보고 준비를 했고 지금은 또 에어필터 에어필터 카본이 많이 주변에 묻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